어든, 아 당신을 보니 정말 반갑군. 대체 이것들이 뭡니까? 거긴 멍하니 서 있지 말고 그 총을 들어서 쏘란 말이야. 아이고 맙소사. <웃음> 내가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었나? 아주 재미있군. 저것 좀 봐. <웃음> 난이 모든 걸 예상했었어. 자네도 알지? 거긴 누구 있습니까? 아,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. 아, 만나서 반갑습니다. 누가 이말리판으로 만들어 놓은거야? 바보